건반의 특징 그다음에 보컬과 보컬의 특징 그다음에 보컬 그반주하는 건반의 특징 뭐 이런 네 피아노 라인이랑 보컬 라인이 비슷하죠 그죠 그런 거 있고 피아노가 아르페지오도 많이 드러나고 네 그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건반 하나 나오니까 포비트로치가 좀 애매했을 거예요 음 맞아요 피아노가 섹션 만들죠 당연히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건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보컬의 특징이 있어요 보컬 리듬의 특징이 좀 있거든요 보컬 리듬이요 대부분 다 당겨요 들어보세요 어, 여기서 여기 2 9 마디 따란 따 따다 따 이렇게 땡기는 거 있죠? 그렇죠. 여기 따라든 따 한번 땡기고 따란 따란 따란 이거도 땡기고 따다기고 따따 또 땡기고 따란 <목소리도> 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. 이 A부분만 그런데이 a 부분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멜로디가 계속 앞쪽으로 땡기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, 어, 말씀해 주셨다시피 라인이랑 보컬 멜로디 라인을 유니즌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고, 섹션들을 만들어내요. 그래서 되게 리듬이 분명해요. 그래서 이 리듬을 유, 무시하고 스트링 라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내가 막 독자적으로 라인을 갔다가 갑자기 그 리듬만 딱 맞추잖아요. 되게 어색해요. 거기만 갑자기 인위적으로 맞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. 이런거 편곡하실 때에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아셔야 되는 거, 죠2 아, 8마디 쯤에 여기서. 없는, 매일 할때 이제. 건반이 없는, 요런 데 맞추는구나. 요런 것들 조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섹션이 참아, 여기. 네, 이런데 더 맞추고 이런데도 다난 리듬 맞추죠. 네,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돼요.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을 스트링에서도 그 어쨌든지 방해되지 않게 맞춰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너무 깔만 추면 너무 지루할 테니까 어떻게 맞출까 고민하셔야 되죠. 들어볼게요. 제가 어떻게 맞췄는지.